마비노기 온라인 콘서트 후기 어어어오케이 아, 아, 아, 발이 민난 에린... 에린... 오참에나왔고요 마비노기 16주년 온라인 콘서트... 에? 뭐라고요? 오늘은 마비노기 16주년을 맞이해서 별에서 안들려! 어 뭐야? 노래도 부르는 거야?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노래도 부르는 거야? 야 보컬 있어 이거 설마? 우와...보컬도 이때 대박 오 안불러? 아 노래 좋아 근데 보컬 분 보컬 안하시나요? 따로? 아 진짜 안불러? 그렇지! 이제야 부르는구만! 첫 번째 사연은 어느 GM님이 아, 보내주셨습니다 꾸준 댓글러에 관한 사연입니다 아 역시 그래 땡스노트네 그럼 아, 나와야지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밀레시안 한 분을 꼬그라 그, 뉴트서버의 클모님이 떠오르네요 뉴트서버 클모님? 야 저분 좋겠다 지금 거의 8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유명인사 되시겠다 NPC 설정이 공개된 첫날 LA1 페이지에 찾아오셔서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야 이거 공개 채용 아니야 이거? 야 저기요 잠깐만요. 이거 공개 채용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아니, 큰건 어떻게 하라고, 큰건 어떻게 할 거야? 아니. 이렇게 마비누기 유저 한 명이 접습니다. 아. 어. 와, 이게 뭐야? 스바 <웃음> 와잘아 신난다 아 노래 좋았다 잘했다 잘했다 아 신나네 굉장히 역동적인 곡이었죠 인큐버스킹의 위압감과 분노가 분노 분노가까지 느껴진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. 마비노기 개발진분들이 영상편지를 남기셨다 영상편지? 정많이 허지네 너희들 거시가 헌이라고 2부한다 이꼼 혼돈의 밤 거대한 균열 그 끝을 맞춘 이클리스 이거 우리한테 보내는 거 맞지?